두, 들어. 밑에 줄 미대주. 밑에 줄. 그렇지, 잘하고 있어. 손톱 딱딱딱 끼우는 거. 근데 지금 소리가 약간 거칠잖아. 그지? 그거 한번 잡아보자. 아, 저걸 씌웠어 눈 모양을 잡아야 되거든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게만들어이 거지 약간 걸리는 느낌은 없었어? 손톱이 o t sure if 지 m not sure if I'm n 여기 여기가 걸리는 거거든 여기가 u r e if I'm not 엄지. 이거도 뭐 아마 약간 걸렸을 거야. 자, 이제 이렇게 종사 잘했고 뭐냐면 잡아봅시다. 매끈하게 이렇게 딱 지나가는 음. 지나갈 때 이렇게 걸리는게 없게 음.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지거든 음. 이렇게 미끄러질 때 여기가 딱 매끈하게 나오게 나까 음. 전에 여기 여기 뭐가 있었잖아 네. 그거 그가 때문에 약간 걸린 느낌이 나고 소리도 약간 둔탁하고 아. 그렇고 그 다음에 손톱이 아. 이렇게 가려놓으면 이렇게 되게 생활하면서 거치게 그 뭐지 그 기스가 나 기스가 응. 기스 억수로 거치게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매끈한 줄하고 만나면 그서서 소리가 난다고 그거를 없애줘야 돼좀 응. 이따 저걸로 없애줄 거고 지금 이거는 일단 손모양 만들 거. 응. 이렇게 딱 치게 여기서 딱 떨어지게 응.